마사지, 아이. 존나 잘해. 한국말 존나 잘해. <웃음> 타우산 로드로 놀러와. 너무 재밌어. 자, 오늘은 타우산 로드에 왔습니다. 할렐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 어, 분위기가 또확 틀리네 자, 카오사 모드를 한번 걸어 볼게요 확실히 여행자의 거리답게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와. 저리야, 이거, 마구 고기. 우 대박. 오가 아구 이빨 봤어. 아구 이빨 봤어? 응. 여기가 우리나라 조조 파타이. 인도 아니야. 아니? p a 사람. 네빨. 아 p a l n e 네 a 아 네팔 p a l Nepal, Nepal, Nepal, n 어 p a l Nepal, Nepal, 나 e p a l Nepal, Nepal, Nepal, Nepal, Nepal, Nepal, n e 아 a l Nepal, Nepal, n 네팔, 인도, 태, 영어, 민망, 6개국 잘해 나. 이들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와봤어. 한국 사람들이가 나한테 영어만을 하잖아 이거 선물 받았어. 선물 받았어. 이들 처음 와봤어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만을 <웃음> 받아. <받았어. 웃음> 나한테 <웃음> 말하잖아뭐 영어 잘해. 이들 영어 못해. 영어 못하면 뭐야? 한국말도 괜찮아.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웃음> 이렇게 <웃음> 놀랐어. 안에 몰랐는데 이렇게 왔어. <웃음> <그래서> <웃음> 한국말 괜찮아. 한 번도 안 살아봤어. 한국에 진짜? 한 번도 안 살아. 한 번도. 가우산 <웃음> 로드에서. <한 번도. 웃음> <웃음> <웃음> 한국사람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아, 나는 말만 잘해. 쓰는 거 못해. 아~~, 아 그러면 돼. 그러면 마... 돼. 아, 그러면 여기서 만나서 네. 한국 친구 너무 많이 있어. 근데 너무 반말하는데? 네. 그래. 맞아. 맞아. <웃음> 한 번도 안잘보어난 이거도 알았는데 <웃음> 그렇게 잘한 사람나 혼자만 이사 가우 자노돼서 yeah. 우리 딸한테 다 영어만을 받아. 나한테 다 한국말 괜찮아. 멋지다. 애기? 다 한국말 괜찮아. 영어 보태 괜찮아. 한국말 너무 잘해 <웃음> <부끄러워>. 여기서 만났어. <웃음> 친구 은도 엄마는 있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천, 청산. 부천 대구, 대천, 아르산, 지천 원. Yeah. 우리는 어디 사람? 우리는 의정부 사람. 얼마나 있냐고 여기서. 아, 여기? <웃음> 아. 이번 주 일요일. <웃음> 그래. <웃음> 아, 이따가 올게? 네, 오케이. 소리 볼게 안에 버팅 가게. 나 깎아줘도 말하잖아 아, 한영, 한국인석이? 아, 맞아, 맞아. 깎아줘, 깎아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 많을... <웃음> 네. 요깜나 <200박. 200박. 웃음> 언니 서1 간식 할인 에야쿠뽕 언니 디서 마사지 잘해 간식 할인 한다고? 네 간식 할인 2 0 0 바. 아한시간에2 0 0나 잘해 아 200박. <웃음> 개잘아 많이 개잘아기는 아, 아파 인정인가요? 자 그리고 누구나 다오늘 찍는다는 카우사 메코넛죠 그게 <shrie> 면은한 <shrie>